내내 봐요. 귀여워. <웃음> <목소리> <웃음> <웃음> 열심히 하는 거 좋아. 이고야안사좀면 큰일 날것 같아. 처음에 와서. 헬로우.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마카오 푸드 페스티벌 왔습니다. 오, 사람 많네요. 오, 진짜 먹을 거 진짜 많아 보인다. 보여드릴게요. <웃음> 제17회 마카오 미식절. 오, 크다, 크다. 어, 형은 셀카 찍고 있고. 어, <웃음> 냄새 너무 좋다. 그죠? 여기서 한 바퀴 돌아볼까요? 여기는 456 상해. 술, 체 관, 빵, 응. 빵. 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이안녕요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Masih kita gede, halo, tuh, hang hankooko, tuh, siang, siang, siang, siang, siang, siang, s 근데 형이 어디 갔지? 아 근데 진짜 종류 많다 아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해산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해산물이 여기가 바다 주변이다 보니까 해산물이 많은데 <웃음> 한국 만두인데 이거? CJ 왕만두 어, 부티첼 미초 한국 도 팔구나 맞아 여기 비비고 많이 팔아요 마트 가도 비비고 많이 팔아요 아 근데 너무 크다 아직 반밖에 못본것 같아요 아, 콜라가 저렇게 나오네 어 나도 비나, 비나 쪽인데 비나 헬로 헬로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거 다이치 다이지 이제 아, 이거 낸 거야 타이에 라그 먹을래요? 아어떨고 와라 이것도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 오 맛있어 보인다 리빈데 리빈 30안해 34,500원 오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근데 비나 옆이라서 좀 그런 느낌 비나에서 안사 먹고 여기서 사 먹으면 좀 먹어봐요 먹어. 일단 하나 먹어요 맛있맛고있어요 맛있다 만들었지? 맛있어 이게 뭐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사랑해요 식오 여긴 일본천도 있네 와와 와, 이게 본게다 끝이 아니었어? 형이 규모가 장난 아닌데요? 왜 근데 일본천은 있고 한국천은 없는거야 한국 음식도 맛있는데 어 이거 봐 맛있어 보인다 일본 전할만하네. 뭘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리를 들까? 뭘 먹을까요? 저기 봐봐요. 저기 끝, 끝까지 있어요. 끝까지. 어묵 중 진짜 많다. 이거 봐. 이거 와, 맛있어 보이는 거 진짜 많다. 잠깐 포즈 취하고. 얘네 얘네 봐. 얘네 봐요, 얘네 봐요. 귀여워. 아이구야. 안사것 같아. 거, 저 아, 이야야고야 고양이야. 고양이이 일단, 니가 일단 찍, 방송용 아, 로 아, 아, 먹어요. 니가 일단 찍을, 마음 편에 먹겠지. 내가 찍을게. 어, 맛있어. <웃음> 어, 진짜 맛있다. 진짜로? 응.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다. 뭘로 만들었어, 이거? 이거 양파. 뭐 양파, 또. 양파 맛 나는데. 음. 진짜 한번 먹어봐요. 진짜 맛있다. 最大的最的先吃一一得不能叫男得叫歐巴了 딥을 먹겠습니다 음, 괜전다 맛있다 맛있죠? 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여기서 믹서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안해 팬케이크하고 소갈비 맛 뭐지? 게리야끼? 소고기 응. 소고기 장사 진짜 잘 된다. 여기가 돈 제일 많이 벌겠다. 뭔가 똥 같아요. 어 맛있어 보인다 진짜. 진짜 맛있어요. 비주얼 끝장. 비주얼 끝판왕인데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완전다 음, 맛있어. 이게 랍스터보다 맛있어요. 근데 난더 신기한 데이 사람들이 이게 맛있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줄을 서는지 모르겠어. 이 줄은 똥같이 생겼는데. 성공 성공. 다음 도장 깨기 어디? <웃음> 재밌겠다, 이거. 아, 뭐야 이거 스노클링이네 이거. 어 이거 재밌겠다. 세 세대인 마 안돼. 잘살해야 돼. 와 아, 아, 이렇게 못하노. 아, 안됐다 안됐다 집에 가라 안됐다. 아, 와 진짜 못한다. 너무 맛있다. <웃음> 여기 보면 여기 미슐랭 가이드를 받았대요. 여기 세계적인 그런 음식 권위를 받은 곳인데, 여기 보면 미슐랭 가이드, 아, 여기 삼겹살 로 그게 비법이었어 미슐린 가이드받은 역시 삼겹살은 맛있어요 어, 손눌림이 미슐린 가이드 인데요 이게 미슐린 가이드를 받은 오코네매야끼입니다 과연 맛이 어떨지 미실링이란 소리만 안적어있으면더 맛있는 것같 삼겹살 들어가 있는 코나미 아키 헬로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 e l 삼성밖에 없는 거 같아